자 여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작업을 하게 될공간입니다 방을 대약을했고요 음, 오늘은 지금청소하 청소 잘 먹겠습니다 음. 콜라 그림 치러 가야지 1점이 더 하면 되잖아. 야당연보 뭐고 치자지? 맞아, 어? 나몇 점이었지? 음, 집도 차. 음, 점심은 떡국. 잘 먹겠습니다. 어휴, 자, 정신 차리고 다시 골프 연습장 하러 갑시다 어휴. 힘들어, 네이어다 <웃음> 자, 이제 골프 다 끝내고 <웃음> 우와. 그리고 이제 헬스장을 가봅시다. 어 헬스장 가서 완도 녹이고야 노래를 힘들니까? 오 엄마, 엄마, 가이 엄마, 엄마, 엄시다마 엄마, 엄 어. 엄 엄마, 엄마, 오늘 아침... 간단하게... 오늘 골프 연습을 한 번만 기다렸어 와... 오늘 아, 아침... 오아해봐야죠 커피 한 잔... 아... 음. 어머 그럼 장조개 발전 아니야? 어, 저번... 오늘 그 점심... 몰라, 돼, 고생한 날 위한 점심... 네, 바로 왔습니다. 이건 응. 두달 되가는데 찢어졌어빵꾸만안나지찢어그러졌네 응. 아, 들어 <웃음> 오늘도 마무리로수영고 <수령>, 하도 하고 가다 저녁 <웃음> <웃음> 라면 콩나물 넣어서 만들랑. 계란까지 저녁 먹고 좀 쉬다가 이제 편집을 다시 해봅시다 오늘은 밥을 먹게 이지 나가서 나가서 밥을 먹게 하 먹게 습니다먹가서밥 하지. 나가서 밥을 먹게 게서 이제 엄마를 어, 서밥가서서좀게임좀하자 제 선물 받은 티라미수 이태랑 잘 먹겠습니다. 오, 전혀 안 신거니? 안 신거? 오, 그거 있디 언니. 조심해. 오, 다 아, 동생 생일. 아, 아니, 아니, 오, 너무 뜨 k i 그러면 오빠는 희는 먹을게.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재밌네 이거. <웃음> 부스닥톱 <목소리> 컵스프랑 사과 하나 먹으면서 TV보면서 좀 씹시다 점심 아, 응? 이런 되겠다. 음. 음. 오늘은 머리를 잘왔습니다 음. 머리를 잘랐습니다, 음. 머리를 잘랐습니다. 아, 딱 붙었어 어때요? 괜찮아요? 깔끔해요? 그난 만족해요 아네 커피 음. 한잔 마시면서 울프장 음. 왔습니다 벌밭에서 골드브루랑 쿠키 하나 먹으면서 덤파빵도 살짝 따끈따끈하네 덤파빵도 하나 아 진짜? 응. 그럼 한 마리 더 시켰어야지 뭐 그래. <웃음> 저기 무슨 거고잘 먹겠습니다 동요니티 응. 네 오랜만에 사는군요 네 맨날 내가 스프러 <웃음> 좀 쉬다가 이제 게 돌려먹고 응. 영상 편집을 합시다 고구마 하나 묶으면서 편집봅시다 응. 오늘 점심 쪼리 난꼭 남으면 안 넣을래 왜? 이거 시금치도 있다 아 싫어 짜라 이거 왜다 안지? 반성 너무 맛있어 후플라 파는 마으면서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일볼거좀 보고 지금 어, 아형 만나러 자 그래 가지고 준비도 응, 할수 있고 오늘 저녁 저녁도 비빔밥. 오늘 두부도 없어. 아침입니다. 아침. 동생이나 온타리. 이렇게 영상 소스들을 좀정리좀해 하려고 합니다. 또오이 봐. 음, 응, 또래오레가 순살이 그거래. 닭다리살이래딴 데는 닭가슴살에 섞어서 해가지고냉장고왜왜 곰팡이 음. 왜네 이러야지 그러네 뭐 후드 왜이래 아 그러네 뚝뿌러내네 아, 아...엄마 라인업 습니다 다이소에 네, 살짝 올라오가 봅시다. 라면 잘 먹겠습니다. 몰짜지 못시다.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침 아침 먹고 이제 스크린 골프 연습을 하러 갑시다. 네 오늘도 스크린 연습. 자 다시 영상집에 와서 영상 소스 불려자고을 먹겠습니다 오냐 조용조용 자 여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작업을 하게 될 어, 공간입니다 어, 방을 대약을 했고요 음, 오늘은 지금 청소가 어요 청소 냉장고도 안찍해 오르더라고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다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슈즈, 으